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작년에 우리가 시도한 주민참여 도시계획에 이어서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하신 그 성과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던 어, 튜터들, 지도 교수님들, 또 추진단 공무원들과 센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신 그 의미와 성과를 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 다음에 의무, 성과를 이야기할 텐데요. 요즘 우리 조금 아까 정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고 해서 도시마다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의 자치 역량에 의해서, 마을 경쟁력이 높아져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하신 마을계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 상향식 주민 자치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는 단연코 스위스입니다. 여러 나라도 있지만요. 그 스위스는 마을의 대소사부터 모든 일들을 마을위원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연한 20회에서 30회 이상의 투표를 할 만큼 제도적인 투표도 활발합니다. 그런 나라가 역시 국가경쟁에 의해서 매년 1등을 합니다. 마을경쟁력이국가경쟁입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0점 만점에 53점을 맞은 만큼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중간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중간 정도의 우리 수준을 이제 막 디디디디디루 어, 경험과 동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도시계획과 마을계획은 저는 정치적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과 도시를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여러분의 생각은 정치적 행동과 똑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행동을 할수 있는 공간과 제도는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소통과 참여, 특히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도, 참여제도가 필요한데 아마 오늘 오신 그 안전행정부의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어, 넓혀주시라고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상향식으로 넓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그런 제도를 많이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달 동안 하신 이 작업은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자치계획을 수입하셨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에 없는 비법정계획이지만 여러 가지 법정계획의 큰 방향을 여러분들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 그러니까 행정동 단위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마을계획은 기반시설에서부터 공원 녹지계획, 환경계획, 방재안전 문화관과 경제일자리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계획은 향후 어떻게 쓰이냐면 어, 우리시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주민참여제 주민참여예산제에 어, 바로 연결이 되도록 갖고 있는 성격이 있고요. 또 도시계획을 마을계획 도시계획으로 연결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결하는 풍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동안 출신해왔던 마을만들기 마을연산상 공모사업의 기본 툴을로 작성이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과 도시계획과 또마을연산상공부와 연계되는 여러분들이 수집한 마을계획은 제가 보면은 상향식 자신부권이 가장 좋은 모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한 3개월 동안에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준비한 예비계획이 있었고요. 그 예비계획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5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1단계 발표식을 비롯해서 2단계 마을 편안 구성을 했고요. 3단계에는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단계에는 두번 구상 마을의 기본 구상과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했고, 오늘 5단계 여러분들이 최종 발표와 함께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계획단은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450여 명의 여러분들과 60여 명의 지원단이 있었는데요. 지원단은 어, 아까 소개받은 구별 7인 교수를 비롯해서 동별로 튜터들 같이 행동을 했죠.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어, 몇 가지, 두 가지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 대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어, 광교동 마을계의단인데요. 아주 깔끔한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조교들과 어, 주체 역할이 굉장히 퍼스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그냥 주민이 자기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안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의 증명들이 오늘 전시가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발표되는 8개 팀은 성적과 관계없이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표로 발표하는 것이고요. 성적은 이미 저기서 평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팀의 어, 성패는 다른 저 이미 끝난 평가 결과에 서 결과가 이제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와 성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립한 마을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봐도 지자체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최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좋은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세 가지 모델입니다. 어, 올해 지방자치행정체계에 관한 특별법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어, 또 상향식으로 전달하자는 라 자치회의 모델을 어, 시범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주민자치회의 강량을 잘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마을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제도화 시키자는 라 모델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시조례에 지금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사전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신 겁니다. 이 계획적 풀을 갖고 내년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의 평가와 증거를 하시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2년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성과를 냈고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실기도 하는가 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가 벤치마킹을 하는데 아마 이 마을 계획단도 아마 바로 서울시나 인근 도시에서 바로 전파가 될것 같습니다. 공적 어, 가치를 실현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큰 대한민국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웃음> 성과로 따지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정태국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을 만들기와 마을 계획의 성과가 이미 한달 전에 건국 1등 상을 받을 수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상을 못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1등 상을 못 받기 때문에 2등상을 받았는데 원래는 1등이었습니다. 어, 지방정부가 고민하는 상향식 주민자치 모델을 여러분들이 보여 주셨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내 최초로 계획을 수립했고또 마을계획을 실현을 위한 마을협의회를 우리가 지금 이미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최초로 마을계획사라는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투토와 조교들은 이미 계획사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좋은 영혼을 하셨습니다. 어, 이후에 항우 방향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립하는 이마을계에 앞으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어, 이 수원형 주민참여 자치 모델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경험을 책과 답변한 자리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후세에 전달하고 또 이웃도시,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좋은 책자로 만들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마을계획과 도시계획의 직접 수집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보여 받으셨습니다. 참여와 소통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지름길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상향식 주민자치 모델 수원시가 시작하는데요. 벌써 여러분들이 그 성과를 이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